안녕하세요 아빠 정영화입니다 저희가 세탁조 청소 일을 한지가 벌써 한 15년 차 되고 있는데 10년 전 세탁기를 뭐 15년 전 세탁기를 이제 해왔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해보면 한 30년 전에 나온 세탁기부터 여러가지 세탁기를 이제 뜯어보고 청소도 하고 다니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일단 세탁기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왜냐 겉에 디자인이나 어떠한 스마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뿐이지 사실 구조적인 세탁기 안쪽에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한테 한일8번 받으신 고객님이 이제 세탁기를 바꾸셔야 하는데 어떤 세탁기를 바꿔야 될지 여쭤보시다가 어, 요즘 나오는 세탁기는 뭔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제게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고객님 여쭤보고 생각해 봤죠 요즘 세탁기 30년 전에 나온 세탁기 뭐가 다를까 그걸 이제 이제 얘기를 듣고 예전에 저희가 청소했던 자료들이나 사진들을 찾아봤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세탁기는 기본적인 구조는 아웃튜브라 그래서 밖에 수저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인튜브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은색 통 세탁조 통이 들어가 있는 방식인데 두 개의 통이 이렇게 컵 안에 컵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탁기는 그 요렇게 세탁조가 이런 식으로 돌고 그리고 아래판이 돌고 두 가지밖에 도는 방식이 없어서 크게 구조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좋은 건 뭐냐면 디자인이 좀 예뻐지고 그리고 도장면이 예뻐져서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여심 자극할 만한 그런 예쁜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요 디자인과 색상 그리고 어 단추들이 많아지겠죠 돌아가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세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법에서 세게 돌리느냐 약하게 돌리느냐 왼쪽으로 한번 돌리느냐 아니면 왼쪽 돌아갈 때 탁탁 끊어져서 두번 돌리느냐 그냥 이런 방식에 따라서 뭐 단추들이 많아질 뿐이지 사실 세탁기 구조는 안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전에 세탁기 청소할 때 가봤던 어떤 집은 세탁조 통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 그리고 뭐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예전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많이 세탁조가 만들어졌다면 요즘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20kg, 21kg까지 이제 상당히 큰 키로스까지 나오는데 이제 모양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고객님들이 세탁기를 구매하실 때는 그걸 모르고 사시죠. 일단 그러니까 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뭐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아니고 50만 원, 100만 원 차이까지 나게 되다, 되니까 이제 어, 어떤 걸 골라야 되지? 비싼게 더 좋은게 아닐까 어, 비싸면은 조금 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빨랫감이더잘 빨리고 하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이제 세탁기를 분해해서 매일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 비싼 세탁기나 싼 세탁기나 거의 똑같다 그래서 디자인을 생각하신다면 뭐 사셔야 되겠지만 크게 기능상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싼거나 비싼거나 빨림 정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치즈도 고객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세탁기 업체에서도 디자인보다는 정말 어떠한 기능들을 추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되나봐요 그러니까 영, 뭐 이제 업체들에서는 연구하면 그 연구하는 연구 비용도 들어가겠고 마케팅 홍보 비용도 들어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이 점점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빨래 빠는 빨래 옷감에 이제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 이런 점을 많이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뭐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영상에 나오는 세탁기들이 어떤 게 정말 바뀌었는지 어떤 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왜안 바뀌었고 왜 똑같은지를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업체 입장으로서 오래 해왔던 거를 기탄 없이 말씀드린 거니까요 뭐 제가 뭐 세탁기가 안 좋다 좋다 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매하실 때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